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여재들 소식입니다 3월 여자 가수상 1등은 송가인이어라 1위는 미스트로돈의 송가인이 차지를 했네요 그리고 2위는 미스트로2의 양지은이 차지를 했고요 3위는 미스트로2의 은가은이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미스트로 경연 출신들이 강세네요 트로 열풍의 주인공인 송가인님이 역시 부동의 1위를 지킨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네요 네티즌 어워즈가 팬들의 영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송가인이 50.9%, 양지은이 28.3%, 은가은이 9.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위는 홍지은, 5위는 아이유가 차지했답니다. 네티즌 어워즈는 CBS뉴스가 진행하는 행사로 다양한 부분에 1위를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은 트루저제 송가인님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그제 재위촉이 되었는데요. 송가인은 전통문화를 더욱더 열심히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현재 한복 홍보대사로도 선정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아침마당에 출격하여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하와이 특집으로 트로트곡을 소화하며 100여 년 전에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분들을 위로하였답니다. 한인 동포들은 송가인의 한마는 대동강, 엄마 아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트로트 여재들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